이런 영들은 또 대개 자신이 죽었는지, 살았는지도 모릅니다. 안녕하세요 나연언니아입니다. 우리는 대개 사람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영계 어딘가로 배치를 받아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 낮은 곳에 떠 있을수록 낮은 차원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차원인데 높은 차원으로 가지 못하고 또 인연이 안 되어 기운을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영들은 그냥 지구의 대기권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허공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구의 영들이 죽은 후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은 굉장히 드문 경우이죠. 거의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기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살아서 화성이나 다른 별에 가지 못하듯이 그분들도 기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 가는 것입니다. 그럼 지구 내에서라도 제자리를 찾아야 할 텐데 대개 영들이 그런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을 허공에 떠 있습니다. 이런 영들은 또 대개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아프다고도 하고 배고프다고도 합니다. 살아생전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. 자살을 하여 죽은 상태면 죽을 때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암으로 죽었다 하면 죽을 때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남아서 수십 년이 지나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전에 신경통이 있었던 분들은 몸이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고 생전에 잘못 먹었던 분들은 배고프다고 합니다 또 생전에 잘못 있고 살았던 분들은 춥다고 합니다 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워합니다. 본인들은 살아있고 몸이 있는 줄 압니다. 대개의 영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